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2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강서구가 내년 3월 중순까지 온기나눔쉼터 55개소를 운영하며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 강서 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2 강서구 송년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웹툰 그렇게 재밌어? 당연하지! 정정당당한 득자라면 이런 재미 충분해! 독자의 공식 플랫폼용 이 작가의 짜릿한 웹툰 무대를 만들어준 다니까요 독자와 작가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웹툰 세상 해피툰 개더 강서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두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이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강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강화 등세 가지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전략을 성실히 이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분야에서는 2021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 따라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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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는 앞으로도 주민밀착형 행정을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 강서구 민회관 우장홀에서 2022 강서구 송년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구민들에게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 공연에서는 파페라그룹 카르페디엠과 스윙재즈 연주그룹 더블리스코리아, 그리고 빅마마 출신의 가수 박민혜가 나와 성악과 재즈, 대중가요를 아우르는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강서구는 새해에도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